대학교나 회사에서 연상의 ISTJ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ISTJ 누나가 빈틈 없어 보이지만 가끔 나타나는 흑탈거림에 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ISTJ 누나는 연아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는 ISTJ의 사고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성적 호감을 못 갖기 때문입니다. ISTJ는 주로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ISTJ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면 조금씩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연상의 ISTJ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마냥 애처럼 보이고 철썩거리면 곧바로 커트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자기 주관 뚜렷하고 예의 바르고 나이가 어려도 배울 점이 있어 보이면 좋습니다. i s t j i s t j Total n e g a j i benefit you'll know y e u l s u it's subnada. Uchuk sang dan k r d l u l c l i c k hageed haju se yo.